카메라가 이상해요. 카메라가. 카메라. 에. 에. 띵. 어? 어. 어비스인가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보고. 에. 카메라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왜 이래요, 이거?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으, 야. 으, 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I'm an observation duty 4. CCTV 게임 4예요 그래. 저번에 1이랑 2를 재밌게 플레이 했었고, 3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한번 녹화를 시도해봤다가 너무나 다른 스타일의 게임이 만들어져서 더 이상 CCTV 게임이 아니어서 아 이건 너무 재미가 없다 하지 말자 하고 이제 접었다가 다시 제작진이 정신을 차리고 CCTV의 장르로 돌아온 아 m on Observation Duty 4입니다 원, 투안 보신 분들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그거 한번 꼭 봐주시기 바라고 어떻게 하는 거냐면 CCTV를 통해서 이제 이상현상을 찾은 다음에 그걸 보고하는 그런 게임인데 호우는 정말 놀랍게도 맵이 세개네요 정말 하기 싫은데 우리 장작분들이 하도 해달라 해달라 해서 어쩔수 없이 플레이를 하게 되는 아임원 옵저베이션 듀티4 첫번째 맵더 시티하우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후 시작부터 정말 깨갔네요 분위기 보세요 잠깐만 어, 밝기 조절이 돼? 오 그래 좀 밝게 밝게 살자고 사람이 뭐야 고용히인 집중하시어 이상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 주의를 기울여서 보고 이상현상을 확인하는 즉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네 장소는 베드룸 리빙룸 키친룸 스터디 홀웨이 사우나 가 있고 이상현상은 이렇게 여러가지가 있네요 근데.. 내가 지금.. 맵 구조 자체를 모르니까 뭐..뭐가 바뀌어도 뭐가 바뀌었는지를 전혀 모른다 이거지 어? 이거 원래 쓰러져 있는 건가?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고라도 해봅시다 홀웨이에? 오브젝트가 움직였다 오 원래 쓰러져 있는 거네요? 좀 놀랍게도 알겠습니다 어? 여기 원래 이렇게 책이 세개가 있었던가? 수상하면은? 어비스는 뭐야? 새로운 물건들 보고를 딱 하면은? 아니었구요. 원래 있었던 거구요. 어? 여기에 이렇게 길다란 거울이 있었나요? 대충 외워! 뭐가 있는지 지금 눈으로 보고 외워 이 그림 원래 이렇게 나선형 암모나이트 같은 그런 그림이었나? 이 얼굴도? 기도하고 있는 사진 그냥 다 수상해! 다 이상해! 이거 원래 사진 이랬어요? 그럼 원래 이상현상이 이제 축적이 되면 경고창이 한번 뜨거든요 <웃음> 지금 이상현상 엄청 많이 쌓였으니까 넌 이제 잣됐다 하나만 더 되면은 넌 죽는다 이런 멘트가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거 거울 없었다고? 어디 우리 장작분들의 말을 믿어볼까? 자 추가적인 물건들 이렇게 지금 체크를 했고 진짜야? 진짜였어? 진짜였어 어, 홀리저 거울 없었던 거래요 저, 저 거울이 귀신이었던 거래요! 아이엠, 맘맘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차피 원투를 우리는 이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뭐 크게 다를 거 없어요 평소랑 똑같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우나에 뭐가 사라진 것 같다고? 어? 여기 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브젝트가 사라졌다, 사우나. 이게 보고하는 형식이, 목록이 이렇게 쫙 펼쳐져 있으니까, 어, 보고하기는 좀 쉽네요. 응. 음. 좋아, 좋아. 지금 벌써부터 바로 엔딩 각이죠? 잣됐다, 이거 말해서 이제 끝났다, 우리. <웃음> 우리가 엔딩 절대 못 봐. 끝났어, 끝났어. 아니, 이게 좀 난이도가 조정이 됐나? 어! 어! 어, 나 봤어? 나 봤어, 봤어. 움직이는 거 봤어? 자식이 말이야 슬그머니 어디 응? 오메한 의자 이거 원래 사진 이런 모양이에요. 뭐예요? 안개 꼈어요? 이상한 사진이 걸렸네? 왼쪽 그림 뭐? 자, 1시가 돼서 지금 종이 올렸죠? 왼쪽 그림 뭐? 왜? 뭐가? 어디 그림? 이거? 홀웨이의 그림이 뭐 어쨌는데. 아, 이게 원래 절규하는 그림이었어요? 어디, 어디, 어디. 바뀌었다. 페인팅 아노말리 아닌 것 같은데 난 모르겠고 넘어가자 절규하는 그림이 도대체 뭐야 기도하고 어이 움직이 움찔움찔 거려 왜 이래 왜 도리 도리해 아니 뭐 공포게임이라고 해서 엄청 무서울 줄 알았는데 역시 CCTV는 좀 동적이어서 아이 뭐래 정적이어서 좋네요 이거 절규 아니고 이거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뭐 뭐가 이렇게 좀 눈에 띄는 게 없네 우리 잘 하고 있는 걸까? 이상현상이 이미 깊숙이 자리 잡았는데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거일지도. 야 이거 그림 원래 이런 거 없었던 거 같은데. 어... 맞나? 이 뭐가 있거든요 여기? 아닌가? 맞잖아. 귀신이었잖아. 내 말이 맞잖아. 아 눈살미 지렸죠? 뭐 없어 이게 첫번째 맵이어서 난이도가 뭐 그렇게 높지 않은건가? 아니 근데 이거 초 아니에요? 왜 이렇게 초가 아니네? 아니 어쩐지 너무 느리게 가더라 아, 나 6분만 버티면 되는 게임인 줄 알았는데 이 1초가 한 그니까 1분이 한 10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잠깐만, 이거 원래 타이어가 아니었던것 같은데? 아, 아닌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엑스트라 오브젝트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음, 아닌가, 원래, 원래 타이어였나? 뭐, 모르겠다. 신경 써서 안 봐서 몰랐나봐. 침실 카메라가 왜요? 뭐가? 올라간 느낌이라고? 전혀 아닌데. 한번 해보지, 뭐. 아니잖아! 아이, 깜짝이야! 아 오늘도 나타나셨네, 이분! 어 뭐야. 뭐라고 해야 돼? 아더? 인트루더. 집 입자. 아이씨, 왜 갑자기 플레임이 튀어나오고 나할까 진짜 개깜짝 놀랐네. 좀 꺼져, 이 노출증 환자야. 아니, 왜 여기 나오는 애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노출증 환자예요? 약간 그.. 런게 있어요. 동족 혐오라고 저랑 비슷하게 닮은 애를 보면 좀 빡쳐요. 뭐 여전히.. 별다른.. 어? 여기 뭐가 어, 엄청 커다란게 사라졌는데? 리, 리빙룸 오브젝트 디서피얼 사라짐 물건 사라짐 뭐가 있었냐는데? 아 그냥 커다란 소파군요. 이렇게 대놓고 티가 나는거는 음, 지나칠 수가 없지 그래 계속 이런 이상현상만 일어나라 부탁이다 티 안나는 막 이런 화분 사라지고 그런거 하지말고 아니 근데 여기는 화분이 두개 있다는걸 내가 정확히 아니까 문제 안되는데 뭐 이렇게 길이가 짧아졌다거나 그런거 하지마세요 이제 2시 됐네요 사우나는 오브젝트가 뭐, 별거 없어가지고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는겨? 여기 원래 책이 있었냐고? 모르겠네. 한번 보자. 아니 원래 책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 있었대요. 어 근데 지금 시간이 꽤 흘렀는데 이상현상이 지금 안 보이고 있거든요? 좀 이상현상 누적되고 있는 것 같은데? 큰일났네? 안 보이는데? 아 진짜 안 보이는데? 스터디 그림 옆에 액자 하나가 없어진 것 같다. 어... 그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도. 여기 뭔가 작은 거 하나 있었던 것 같기도 하거든요, 지금? 뭔가가 사라졌어. 어어어어 어어 그래 상장이 없어졌네. 그래, 뭔가 좀 벽이 허전하더라고. 잘 찾았고. 어, 어, 깜짝이야. 아 뭐시지? 부, 무서운 사진이야? 야한 사진이야? 알 <웃음> 수가 없네. 얘는, 얘는, 무서운데, 이, 뭐야, 여자가 자고 있는 거야? 어쨌든 잘 고쳤고요. 생각 외로 지금, 잘 찾고 있는 것 같죠? 아, 난 처트여서, 무조건 죽겠구나, 했는데. <웃음> 지금 거의, 셋이 다가오고 있잖아. 이거, 이거 죽으면 좀 억울할 듯? 아니, 뭐 변하는 게 없어? 전자레인지 위에 과일이 없다고요? 어어~~ 그러네 확실히 없어졌다 확실히 지금 원래 뭐 있었어 아니 이게 보는 눈이 많아서 집단.. 집단지성이 아니라 집단시선 아주 든든해요 커튼에 유령이 붙어있다고? 어디에? 커튼이 한두개여야지 무슨 커튼 어? 의자가 또 사라졌네? 어? 뭐야? 잠깐만 어? 뭐야? 오브젝트 사라졌다 보고 아, 이 스터디방이구나? 아, 내가 네. 헷갈렸어, 방을. 거실이 아니었네. 스터디는 원래 없어, 임마 정신차려. 어? 어? 이, 이 친구 화났어요. 너왜캔 못해? 이러면서, 지금. 그러지마.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속상하네, 씨 아 이거 이 이게 귀신 붙은 커튼인 거야?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코스트 체크해보고 no. <웃음> 아니라는데요? 어이, 좀 마이 커튼이 부연스럽게 있기는 마이 했어, 마이 그지 마이 마이 마이 사우나에 마이 얼굴이 생겼다고? 오야씨 어. 깜깜장 눈빛. 어? <웃음> 큰일 났다. 어어어어어, 아노발리가 지금 너무 많이 쌓였대요. 진짜로? 언제 또 그렇게. 왜, 왜, 왜? 난왜안 보이지? 지금 최소 세개가쌓였다는 얘긴데. 리빙룸에 오브젝트 무브먼트? 새 사진에 새가 두마리가 맞냐고? 나, 내가 알기론 그래. 아씨, 이거 꼼짝없이 게임해으 되겠다. 안 보여? 어, 여기 뭐가 사라졌는데요? 홀웨이. 여기 뭐가 사라졌어요. 뭐가 커다란 게 있었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넘어진 의자. 어어, 어, 어. 버텨. 할수 있어. 사우나도 한번 체크만 해보자. 어차피 지금 보고할 거다 모르겠으니까. 없네. 그러면은 베드룸에 엑스트라 오브젝트. 뭔가 컵이 추가로 생긴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여기 술병이 새로 생긴거구나 와 너무 자연스러워서 뭐 지나갔.. 쳤었는데와 이게 맞았네 지, 지, 찍었는데 맞았네 <웃음> 아니 귀신이 착해 막 술도 갖다줘 아저 술병 자체가 귀신이었나? 그럼 저술 마시면 이제 귀신이 어? 어? 이거 이..이..이..자국 원래 없지 않았어요? 이거 뭐라고 해야되냐? 바닥이... 아더로 해봐야 되나? 아더 맞아? 어, 됐다. 그리고 이거 뚜어뻥도 지금 위치가 바뀌었거든요? 뚜어뻥 원래 이렇게 안했었는데 여기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지금. 왜냐면 소리가 나거든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어, 카메라가 이상해요, 카메라가. 카메라. 카메라. 에에에에에에. 어? 어? 어, 어비스. 어비스인가요? 이거 뭐라고 해야 돼요, 보고. 에 카메라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왜 이래요, 이거? 뭐라고 해야돼! 베드로! 베드로! 베드로! 뭘로 해야돼! 아 왜곡이구나 디스토션이! 오케이 이 예, 됐고 자 4시 거실..상에 뭐가 하나 빠졌다고? 거실? 어 그러네 뭐가 좀.. 사라진것 같은데? 뭔..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 사라졌어요 한번 볼까요? 어? 아닌데요? 원래 홀레... 어 잠깐만 어, 어 여기 또또또또또 또, 이상한 현상 이상, 이상한 현상 왜고 왜고 사우나 매트좀 봐달라고? 왜? 이거 이상해? 나잘 모르겠어 아 갑자기 이상한 사이가 아, 미친 듯이 생기네 거실 탁자에 휴지가 생겼다고? 아 그럼 사라진게 아니라 추가야? 오오 오브젝.. 트 익스트라 오브젝트 아니 근데 휴지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이상하다? 이리거 여기다 보자고 아니잖아 이씨 주.. 주방에 커튼이 바뀐 것 같다고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부엌 LPG 있었어. 어? 어, 있었어. 얘들아, 막 아무거나 찍지 말고. <웃음> 얘들아, 아무.. 아무거나 막 찍지 말라고 죽여버린다. 나, 나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워. 모든 게다 이상해 보여. 휴지 위치가 달라졌다고요? 아, 아까부터 자꾸 휴지에 휴지 휴지에 휴지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어? 맞았어? 아 이게 없어진 게 아니라 휴지가 여기로 왔네 그래서... 무브먼트구나 아 그래서 혼란스러웠던 거군요 우리 장작분들이, 제가 감히 우리 장작분들을 의심한 죄. 어, 이심 뭐야, 이거. 나, 나 셀카 찍을 때 사진이 여기 왜 있어? 아, 속상하네. 이거 지금 사생활 다 노출되는 게임이에요. 아, 씨. 근데 사진 찍었던 게 저기 있지? 나 셀카 못 찍는 거 어떻게 알고. 어? 어? 어? 여, 뭐, 뭐, 뭐가 이상한 게 생겼는데요? 뭐지? 배, 배드로. 에다가? 어, 라이트 아노말리? 좀 빛이 약간 이상한 것 같아서. 라이트, 그, 아니야? 이거 뭐,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뭐야? 고스트인가? 어, 고스트네. 어, 고스트 되게 존재감 없이 좀 왔다 갔다 하네. 정체가 뭔지도 모르는 유령. 에, 달라진 거 없지. 여기가 오브젝트가 제일 많아가지고, 제일 헷갈려. 거실에 커튼 안 쳐져 있었어. 이거 확실해. 애, 애초에 이거 뭐, 뭐라고 보고를 보고, 해야 돼, 그러면. 오브젝트 무먼트? 브한번더 해볼까? 없다니까. 거실 커튼 집착 넣어놓어요. 어, 깜짝이야. 이 뭐야. <놀람> 어? 헐! 안 돼! <놀람> 어? 뭐에 놓친 거지? 다시 멀쩡.. 집이 멀쩡한 틈을 봐서 뭐? 시끄러봐 뭐가.. 이상한건지 빨리 좀 봅시다 아.. 어떻게 버텼는데 이걸.. 이거 봐! 야! 초반부터 커튼 이렇게 생겼는데? 커튼은 확실히 문제가 없어 아니 근데 솔직히 CCTV 게임은 첫타때 무조건 죽을 수 밖에 없어요 뭐가 달라졌는지 어떻게 아, 노 내가 이 집을 처음 와보는데 게임오버 조건이 이상현상이 3개인가? 누적되면은 게임오버인걸로 알아요. 모르면은, 그냥 유령한테 귓사대기 몇번 쳐맞고 다시 처음부터 하는거지, 뭐. 어쩌겠어. 야, 확실히 시시.. 어? 병이 사라졌어요? 여기 있는 병이.. 확실히, CCTV 게임은, 정적이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 막, 엄청 무섭거나 그러지 않고. 가끔 CCTV에 웬 괴한이 막, 툭 튀를 할 때가 있어가지고 좀 깜짝 놀라긴 하는데. 뭐지, 이거 커튼이, 원래 이랬나? 잘 모르겠다. 아, 원래 저렇게 생겼었어요? 이게 게임을 하다보면 되게 의심이 많아져. 평소에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이 막 되게, 뭐랄까, 어색하게 보이고. 항상 그 자리에 그, 그렇게 있었던 건데. 아, 좀 팍팍 변해봐! 아, 뭐가 보여야 말이지. 지속적으로 이렇게.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좀 수정을 해줘야 내가 아,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 뭐 아무것도 없어! 응? 어? 침실에 그림이 없어졌다고요? 뭔 그림? 침실에 그림이 사라졌다고? 아니잖아. 뭐야? 이상한 말에 무섭게. 아니 근데 진짜 뭐가 없는데 전자레인지 위에 과일이 움직이지 않았었냐고요? 그래? 야 움직여 봐봐. 확 보고해 줄라니까 안 움직이잖아. 왜 자꾸 헛것을 반니네 <웃음> 냉장고가 열려있다고? 어어 아, 그러네. 오브젝트 무브먼트? 엥? 아니라는데요? 이거 원래 열려있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 열려있었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도어 오픈이구나. 도어 오픈으로 해야 되는구나. 보고를 잘못했네. 뭐 냉장고가 원래 열려있어? 웃기지 말라 그래 플레이 어디서 아는 척이야 보고를 잘못해놓고 오메한 것 헉! 헉, 드로 헉, 아, 근데, 이 정도면, 그냥, 이사를 가. 여기, 뭐, 서울이에요? 집값이 비싸? 어, 잠깐만, 뭐야? 어, 여기, 대놓고 움직이네, 요즘아? 진짜, 나였으면, 당장 나갔어, 이제. 야, 씨, 계속 이렇게 이상현상이 밤마다 일어나는데, 어떻게 살아? 미치지. 잠도 못자고 무서워갖고 아니 애초에 이게 좀 집사람이 정상이 아니야 이렇게 무섭게 생긴 그림을 막 벽에다가 걸어놓고 있으니까 귀신이 꼬이지 와 여기 약간 오삭오삭하고 살기가 좋은 동네네 이러면서 자리를 잡는거 뭐야그 뭐야 이거 아 집주인이 귀신인가? 다른 방랑 귀신들 숙소 제공? 하는 거 치곤 너무 칼같이 광태 했죠 방금? 지금 이거 cctv 하고 있는 사람도 집주인한테 고용 됐을 거 아니에요 심심해가지고 어 오늘은 여기 한번 cctv 한번 볼까?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 아닐 거아니야아 자기는 약간 좀 다른 고귀한 귀신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일단 나는 귀신이니까 귀신이 사는 것 같은 집 분위기를 내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귀신이 꼬이니까? 어. 빨리 웃지만 말고 빨리 좀찾아봐 아, 지금 이상해 이상현상이 안보여 이상현상이 안보여서 이상해 라임 아, 죽였다 아니 이게 뭐 등장하는 텀이 왜이렇게 긴거야 아니 우리가 못찾는거야 뭐야 어? 아 여기 의자가 사라졌네? 여러분, 제가 발견한 이후에, <웃음> 한참 뒤에 마치 내가 찾았다는 것 마냥 채팅 치지 말아줄래? <웃음> 내가 제일 먼저 봤거든? 오매한 장작들. 아, 이제 2시도 안 됐어? 시간 진짜 모지게 기네, 이거. 한 판당. 딜레이인 거 치고는 내가 웃긴 얘기 하면은 크크크가 막 바로 올라오던데. 이상하다. 어이, 대가리. 내가 아까 얘 때문에 죽었어. 아까 리빙룸 의자가 움직였었던 것 같다고요? 도시 뭐 한번 체크나 해보자 난 장작의 말을 믿어 아니면 만원 어? 얘 예. 방금 진짜 움직이지 않았어? 아닌가? 내 착각인가? 이제 막 환각이 보이는 건가? 일단 보고 안된 걸로 봐서는 아닌 것 같고요 만원 아, 저 뭐가 없 어? 깜짝이야. 뭐야? 방금? 방금 뭐야? 어? 어? 어? 어어? 어? 이거야말로 라이트 아노말리? 부엌에 의자 하나가 없어진 것 같다고? 음... 원래 3개였어. 원래 3개였어. 혹시 모르니까 한번 체크나 해보자. 어차피 보고할 거 없거든요, 지금. 없잖아. 에이씨! 여러분 추측말고, 확신 이것도 찔러먹고 저것도 찔러먹고 하지 말고 지금 눈, 눈이 몇 개인데 어! 이, 이, 뭐야 눈, 눈이 1290개네 미쳤다 눈이 1290개가 있는데 만약에 바뀌었으면은 그 사람들이 확신에 차서 얘기하지 막, 어이, 긴가민가 이러면은 일단 아닌 거야 거실 잡지 개수가 줄었다고요? 그런가? 아, 모르겠네. 아닌 것 같은. 아, 왜, 아, 나, 나, 아유, 잘못했다. 보고를. 리빙룸으로 체크했었어야 됐는데. 이따, 일단 계속 둘러봅시다. 리, 리, 리, 리빙룸. 그고 어? 여기 뭐가 달라졌나? 원래 이랬나? 에? 어, 모르겠다. 어? 상장이 사라졌어요. 스터디 어 저기 잘생긴 게아프리이군요 미쳤어요? <웃음> <웃음> 맘마매야. 아 어, 이제 티가 안 나네. 어? 글자가 생겼어요. Do not look at the window. <웃음> 창문 밖을 보지 말래요. 사우나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 Extra object. 맞아?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되지? 어비스라고 해야 되나? 이세... 아까 엑스트라 오브젝트 했죠? 어... 아더. 아더로 하자 아더. <목소리> 창물밖을 보지 말라는데? 뭐 아무런 현상도 없잖아. 여기 원래 뭐 있었냐? 포대자루 같은 거? 스터디에 물체가 생겼다고? 어디? 이거? 쓰레기통? 책상 위쪽에? 책상 위쪽은 내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바뀐 거 아무것도 없어 책상은 내가 지금 완벽하게 외우고 있어요 책상만큼은 헷갈리지 말자 하고 어어이 아, 찡그려졌다. 화가 많은 친구야. 이건 어떻게 돌리는 걸까? 아노말리 팀이. 저 여자 사진을 달래나 오고 오고 그랬죠요왜 그렇게 서운했을까? 그러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가? 몇 시까지 버텨야 되냐고요? 오야요야요야요야요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나 이거 솔직히 지금 화장실 갔다 와도 이상현상 안 누적될 것 같거든요. 아나 지금 심하려. 아 잤댔네. 6 시까지 어떻게 버텨? ESC 오 일시정지가 있네. 나 화장실 갔다 올. <놀람> 아야 갑자기 어컨 쏘고. 오 아우야 왜 저러고 있어? 어 깜짝이야 꺼져 좀와나 화장실 안 갔다 왔습니다 바로 지렸다 어, 진짜 어어 <웃음> 어. 내가 이래서 CCTV 게임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 근데 차라리 귀신이 좀 처음에 깜짝 놀랄 순 있어도 좋아 어 티가 나잖아 누가 봐도 뭐가 있다 는걸 알잖아요. 그래도 유령 여기 있고. 네 그렇게 대놓고 와. 이 병이 너무 수상하다고? 원래 있었어 원래. 야, 원래 네, 사라질 수 있는데 다시 안쳐놔야 되는 친구예요 저 친구는. 아주 좋은 친구라고요.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지어어어어어 도리 어요나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복도의 커튼이 원래 저랬었냐고요? 어, 어디 복도 얘기하는 거야? 이거? 어, 이, 이 커튼이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는데, 원래 이랬어요, 원래. 시작할 때부터 이랬어요. 아또 이상형사 안 보이기 시작한다. 큰일 났다. 야, 큰일 났다. 이상형사 안 보인다. 대시다. <웃음> 침실 술병이요? 어어 생겼네. 엑스트라 오브젝트. 어 예, 너 이상해 영. 음, 그림까지. 저한 번에 두 개를 처치했다. 아주 좋아요. 은근히 이 그림이랑 이 그림 되게 잘 바뀔 줄 알았는데 이때까지 단한 번도 안 바뀌고 이게 바뀌었었어요. 맞아요? 나 셀카 찍을 때 사진이 여기 왜 있어? 응? 여기 원래 이거 있었나? 화분 옆에? 어 없었어? 맞아? 맞아 내가 맞아? 엑스트라 오브젝트가 생긴 거였어? 한번 보자고. <웃음> 맞았어? 오? 아의 엄청난 울썰미를 보라 아이 또, 뭐 등장을 안하니까 불안하네 좀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게 있어요 타이어 옆에 이거 원래 있었냐고? 어... 굉장히, 굉장히 수상하게 생겨서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원래 있었어요 어? 여기 이거 가방 원래 없었어 이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방 없었어요 이거 있었었다고? 오시 소름! 아니, 가방이 시꺼매가지고 내가 이 존재 자체를 인식을 못하고 있었나봐. 미안해? 창고에 책이 없다고요? 뭐? 에? 있잖아. 있잖아. 계단 아래에 책이 없어졌다고? 아... 플레이의 디스어피런스 한 아래쪽에 어떻게 책이 배치가 되어있었는지 기억이 안나네 와 여기! 와 이거 어떻게 해 봤어? 와 저거는 인정이다 와 저건 나 절대 못 알아챘을거야 어? 어? 어? 커지고 있는데? 커지고 있는데? 커지고 있는데? 커지고 있는데? 커지고 있는데, 커지고 있는데 커커커어비스 맞아? 어, 좋아 5시 잘 버티고 있어요 한 시간 남았군요? 와 진짜 안내어난다 우리가 지금 잘 찾고 있는거지? 근데 이제 티가 안나는.. 아니 티가 안나는게 아니라 발생을 안하고 있는것 뿐이잖아 지금 더 늘어나가지고 지금 1300개의 눈이 보고있거든요? 여러분들만 믿고있습니다 여기 양쪽에 베개가 있었었냐고요? 네 있었어요 어? 뭐야! 어? 지금 누적 3 개를! 빨리! 어어! 여기 와인병이 추가로 생겼네요. 일단은 엑스트라 오브젝트 빨리 보고를 하고 와인병 여기 원래 하나였거든요? 지금 두 개로 늘어났고요. 아 이거 미치겠네? 뭐라고? 오 베드룸 베드룸 베드룸 베드룸의 고스트 그리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세 개가 생겼을지도 그런가 아니 그 게임이 그렇게 불합리하지는 않을 텐데. 식물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어! 그러네? 와...이건 스토디... 모브먼트 와...이거 예리했다. 예리했다, 진짜. 감사합니다. 덕분에... 게임 5번 안될 것 같아요. 됐지? 지금 위기 잘 넘겼지? 제발, 20분.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기를. 와, 나 지금 눈 깜빡이는 것조차 아까워가지고 눈 계속 부릅뜨고 있어. 가방? 창고에 가방? 창고 어딨어. 뭐야, 창고가 없어졌어! 홀웨이의 카메라, 멀펑션. 홀웨이 맞아, 근데? 그치. 오오 침실에 가방이 조금 움직였다고요? 잠깐만, 잠깐만. 어, 일단 할수 있는 것부터 하자. 확실한 것부터. 또 이게 누적이 돼버리네. 자그리고나 배드룸에 가방이 움직였다고? 안 움직였네? 창고에 그림 바.. 바꿨잖아 바꿨잖아!!! 왜? 바꿨잖아 내가 신고하는 거 못봤어? 왜 그림만 보고 내가 신고하는 걸 못보냐고 됐어 와.. 와.. 깼다 깼다 깼다 오케이 26개 이상이상 오케이 이틈만에자 이제 첫번째 맵이 끝났고 두번째 맵을 바로 이어서 하지않고 그냥 영상을 따로 만듭시다 이거 한판당 지금 시간을 꽤 먹거든요? 분량은 충분히 나올 것 같아서 영상을 여러개 만들어서 올릴게요 그리고 난 지금 너무 배가 고파 일단은 맵 하나를 클리어 했으니까 다음에 2편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녹화 종료